어느날 누워있던 오영은 생각했다. 허어, 오노케 라투디 가지고 싶다. 하지만 문제가 세 가지 정도 있었으니. 오노케 없음. 라투디 모름. 버츄얼 모름. 그렇다. 그냥 그림만 그릴 줄 알다 뿐이지. 버츄얼 아바타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의 까막 눈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영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친 한가맨이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본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의욕만 있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보자. 그럼 패기로이 시리즈는 시작됩니다. 일단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캐릭터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너케 디자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차는 먼지고양이 같은 캐릭터. 이것이 사실은 초딩 때 만든 오너케에서 따온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금원시이지만 회색 얼룩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좋게 말하면 개성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촌스러운 무엇보다 그냥 쓰기엔 제가 쪽팔린 그런 흑역사 속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새 캐릭터를 짜는 건더 귀찮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대강 하차는 먼지고양이를 만들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억 속의 캐릭터를 봐줄 만하게 리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던 분들께는 도움이 될지도 먼저 디자인 스케치를 합니다. 저는 하는 김의 퀄리티를 높여 캐릭터 시트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에는 크게 성별, 종족, 연령, 컨셉, 성격 및 분위기를 정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기존 캐릭터에서 그대로 따오기로 합니다. 여성, 고양이인수, 청소년에서 성인, 회색 얼룩 고양이입니다. 분위기는 기존엔 활발하고 명랑한 분위기였다면 리메이크 하면서는 차분한 느낌으로 가기로 해요. 저도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정액은 사안에 맞춰 인체 베이스를 먼저 그립니다. 앞모습을 겨우 반전하면 얼추 뒷모습의 실루엣과 맞아떨어집니다. 디자인 러프를 시작합니다. 가끔 수정을 그려하고한 번에 예쁘게 그려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수정하기 위해 러프를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러프는 아무도 안 봅니다. 우선 베레모는 유지하고 싶으니 씌워두고, 기존에 산발되어 있던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로 합니다.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 싶으니 앞머리는 시스루뱅으로 옆머리는 특징적이라고 생각해 뒷머리보다 조금 길게 빼줍니다. 실루엣이 심심한 것 같아 바보털도 넣어줍니다. 동글동글한 눈매와 볼의 꽃 문양은 그대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의상 디자인은 기존 옷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목굴라은 유지하며 벌룬 니트로 실루엣과 재질을 변경합니다. 목이 허전해 보이니 목걸이를 하나 넣어줍시다. 앞치마는 비스티에로 재해석했습니다. 비스티에는 가슴 밑에서 떨어지는게 예쁘더라고요 노드삭스의 실루엣은 유지하되 재질을 변경해 두꺼운 니트 양말로 잡습니다. 구두는 차분한 느낌을 주기 위해 무난한 검은색 메리 제인, 머리가 허전해 보여 핀을 꽂아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날개를 달아줍니다. 얼추 마음에 드는 루엣이라 뒷모습도 이대로 스케치합니다. 어차피 앞모습에선 안보이겠지만 모자 뒤에 꾸미면서도 넣어줍니다. 다음은 배색입니다. 피부색은 밝은 웜톤, 파란 하늘같은 눈은 유지하게 동공안에 노란 별로 포인트를 줍니다. 듀스티에는 구동색 양말은 인드핑크로 전체적으로 얌전한 배색입니다. 니트는 아이보리, 악세서리는 로즈골드, 역시 튀지 않습니다. 얼초 스케치가 끝났으니 시트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라투디에 이일러를 e 쓰는 건 아니기에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디자인 스케치를 바탕으로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둡니다. 비율을 적당히 조정하고 선했답니다. 스케치의 느낌은 살이되더 완성도 높고 예쁘게 가져가야 해서 늘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수정이 용이하도록 어느 정도 파츠를 나누어 그리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네요. 적당히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떨어지는 정도로 레이어를 분리합니다. 밑색을 채워줍니다. 선화를 참조 레이어로 설정해두고, 참조 레이어 버킷과 올가미 채색 도구를 이용하면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일이 있을 때 레이어 분할이 빛을 발합니다. 앞모습 밑색이 끝나면 뒷모습도 작업해줍니다. 얼추 다한 것 같으니 일도 명함을 넣고 끝내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깨달았는데 모자 뒤에 있던 레이서업이 사라졌군요 생각 없이 넣는 장식은 이렇게 없어져도 잘 모릅니다 디자인을 할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디자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라이브 2D용 일러스트를 작업해 볼게요 이 디자인이면 브이로이드로 3D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모션캡처 기계가 없으니 3D 만들어봤자 MMD나 돌리겠지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똥